사과 묘목입니다. 사과 묘목 몇 센치 간격으로 심으신 거예요? 지금? 네, 25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야... 요한 줄에. 40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네. 쌍골이 생겨버려요 야합니다 <웃음> 피복하고 이렇게 안에 물 관수할 수 있는 점적 호수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사과 묘목입니다 사과 묘목 아 사과, 사과 묘목? 예야 네. 여기, 여기 얼마나 수 없어요? 여기 사만주 들어가 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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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작 피해 있 연작, 연작 피해가 아무래도 같은 땅에, 같은 자리에, 같은 작물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작물이 좋아하는 조, 그 성분들을, 어, 다 먹고 없어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다시 태비 넣고, 그 비료를 넣고, 이렇게 다른 작물을 한번 심어주고, 좀 쉬었다가 다시 그 작물을 심어주면 훨씬 농사가 잘 됩니다. 지금 이제 심어가지고, 어, 가을 되면 제 키만큼 큽니다. 예, 네, 1m80 정도 이상 다 큽니다. 어가을이요 예, 네, 가을 11월 달 정도 되면. 그때 되면 성장했다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서 이제 잎이 다 떨어지겠죠. 그리고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비닐 벗겨내고 점자고수 걷어내고 털어가지고 사과밭으로 이식을 하면 됩니다. 몇 센치 간격으로 심으신 거예요, 지금? 네, 25cm 간격으로 이렇게. 이야. 요한 줄에 400주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한 줄에 400주? 예. 네. 어마어마합니다. 네. <웃음> 이거는 뭐, 어떻게 심으신 거예요? 비닐을 제작할 때부터 25cm 구멍을 이렇게 타공을 했거든요. 아. 거기에다 그대로 꽂아서, 이렇게. 어, 뭐야? <웃음> 아니, 아직 뿌리가 없네? 예, 네, 뿌리가 없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. 지금 뿌리 끝까지 수분이 공급이 됐죠? 아 네, 촉촉하게 다 젖어있잖아요, 그죠? 네네네. 어, 아마 한 15일, 보름 정도 지나면 여기서 하얀 새뿌리들이 많이 나있을 겁니다. 아마. 아 네.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눈이 있거든요? 네. 여기에서 다 뿌리가 나옵니다. 아. 몇, 몇 센스 센시 정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? 한 뼘, 20cm 정도 아, 이, 한 뼘? 네, 20cm 정도를 딱 심으면 네. 딱 여기에서 뿌리가 여러 군데서 납니다 옆에는 아, 하는데 여기가 여기 두 개요? 남들 안하는 짓을 좀잘 해가지고 실험삼아 한 줄은 양쪽에 싼 걸로 해서 두 줄씩 심어 봤습니다 아,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? 자꾸자꾸 이런 그 실험을 도전을 안해 보면 더 나은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, 남들은, 남들은 하나밖에안 심는데 네. 이 마지가 끝에 한, 한 줄만 한 지금, 지금 두개 심으셨다. 아, 이제 이건 시범 포 테스트 하는 겁니다. 어... 어떤, 어떤 결과 를 예상하십니까? 안 되면 되게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<요> 꽃빼이네한줄 <웃음> 수입이 이렇게 심어서 어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어 특품이 나온다 그러면 따 버리죠. <웃음> 그러면 만약에, 만약에 내년 한번 더 한다고, 한다고 했을 때는 네. 이줄 높아 이걸로 달아가야죠 이걸로 늘 마늘 양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걸또 도전을 하니까 남들은 이게 새롭게 도전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이렇게 대단히로 또 이렇게 종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프롬보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그 도전을 합니까?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응. 발전이 없습니다. 아 제자리 늘 하던 것만 하면? 하던 것만 하면 아. 그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, 제가 이런 농사를 그 할,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할수 있고,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는 게, 어, 처음부터 제가 처음 농사 지었을 때, 어, 벼 육묘장. 육묘장. 네, 네. 1년에, 어, 벼 모판. 모판. 네, 모판을 4만 개, 5만 개씩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판매도 하고, 저희가 그 심기도 하고, 그런 그 묘목을 그 육묘를 육묘를 예. 네. 해 봤으니까 지금까지 한 15년 키웠죠. 옥성 육묘장 15년. 예. 네. <웃음> 그죠? 1, 1년에 4만 4만 개면 4만 판. 예. 네. 4만 판이면 15년 <웃음> 와, 그런 경험을 했고 이미. 네. 육묘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종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네. 어떤 그 식물이라는 작물이라는 거는 이제 터득을 했으니까. 네.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거다 네, 이제 뿌리가 어떻게 하면 더잘 발달할 수 있고 어균 이라든지 충 이라든지 이런 뭐 자꾸 어떤 걸잘 하려고 하다 보면 어 명무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처럼 이렇게 채소 라든지 이런 농사를 많이 지어 본 분들하고 또 이렇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음. 응용할 수 있는 경험이 없죠 그렇죠 한 종목만 하니까 네, 한 종목만 하니까 근데 저희가 저처럼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그 묘목에도 기존 저희가 이렇게 그 마늘 양파 뭐 감자 무 배추콩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들 그 해왔던 그 좋은 방법들을 여기에 접목시키고 응용하고 어 기존 처음 하지만 기존 하시던 분들보다도 더 좋은 상태의 묘목을 그 키워낼 수 있는. 또 그런 방법이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? 네, 생기겠죠 음. 처음이라서 초보라서 뭐 <웃음> 배수되게끔 토질도 깊게 경반층을 깨서 최대한 깊게 배수되게끔 만들어주고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어. 침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뿌리 <웃음> 장애 받지 않게끔 두둑도 최대한 높여서 심어주고 이게 한 37cm라고 했는데 높이가 그죠? 관리 기준하니까 딱 40cm 정도 되더라고요 40cm가 됐습니다 지금.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도 이한 군데에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롭게 또 수익도 올리고 또 밭도 어 이렇게 좀 연작 피해도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많이 듣던 얘기. <웃음> <웃음> 뭐, 저희는 밥만 먹고 매년 똑같은 농사만 짓고 있었었는데, 이 농산물 시세가 너무, 등락폭이 너무 크죠? 아, 그렇기 그렇구나. 때문에, 그,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한 종목에, 어, 한 종목이 조금 시세가 없더라도, 다른 종목이 또 효자 노릇을 할수 있게끔, 어, 몇 가지 종목을 분산을 해서 일을 좀 분배시키면, 훨씬 또, 그, 좋은 결과가, 있더라고요. 아, <웃음>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전의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